108kg 안쪽으로 진입했다 108kg으로 108단 콤보를 사용하는 날이 오다니 한층 더 민첩해진 몸놀림 게트롤도 한층 더 강해진 것 같다 짜잔, 톡 튀어나 왔던 배가 좀 작아진 것 같다. 내가 돌아 왔다. 이제는 어느 정도 손가락으로 고정이 된다 고개가 야금야금 빠지고 있다 살이 빠지는게 계절에 영향도 있는 것 같다 겨울철 추운 날씨에 저장해놓은 단열용 지방이 봄이 되면서 필요없는 단열 지방을 버리는 시기다 운동 안하고 손만 쉬어도 살 빠지는 개꿀빠는 계절이 오고 있다 고만있지 말고 너도 시작해 나 같은 놈도 하는데 너라고 못할게 있어? 이번 봄에 스택 잘 쌓으면 여름 전에 100kg 이하로 진입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다 숨 쉬는게 힘들지 않은 몸이라니 나한테도 정말 그런 날이 올까?